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1분 스피치 스토리텔링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 오늘 시간에는 어, 1분 스피치 맨날 연습만 할 겁니까? 이미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 전 시간에 1분 30초 아무리 길어도 1분 30초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1분 30초로 갖다가 이렇게 세팅해놓고 하면 은 2분 3분 갑니다 그게 아니고 1분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일분 스피치 거든요 그러니까 는 1분 스피치를 갖다가 1분에 끝낸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시그널을 갖다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 정리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자꾸만 1분 조금 오버되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마감 짓는 연습을 갖다가 1분 땡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감 져서 이0초 20, 20초 그기봐야 1분 30초. 그래서 그냥 마감 짓는 것까지 해서 그게 자꾸만 숙달이 되다 보면 1분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지. 1분 30초라고 하면 1분 30초 저기 스피치라고 그러죠. 그게 그러니까 1분 스피치입니다. 그거 하고 유의사항은 절대로 자로 돌려 오로 돌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 게 1분 스피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이게 처음에는 어집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다 숙달이 되고 하게 됩니다. 저도 저 아메이 할때 처음에 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그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는 뭐저꼭 기독교인들만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니,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왜그그 그 얘기를 하냐면은 아메이 이게 저그 네트워크가 사실 기독교 쪽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라는 게 기독교 문화거든요. 크리스천이티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이렇게, 그것도 신교주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켈빈이나 그 루터 바의 그 어떤 종교개혁적인 그 신교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율법에 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청교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래가 됐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 저도 아메이 가서 아무에 처음 한 건데 근데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막 나중에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막 이렇게 뭐 1분 습지막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기도 들이나그저 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그리고 되게 그 어색하고 뭐막 그랬거든요 그잘 버벅거리고 못하고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우 진짜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근데 뭐 해야 되니까 뭐 제가 군대 가고 싶어서 갔나요? 어 그건 뭐 의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될 거면 가, 가서 기양해 하는 거뭐 열심히 하다 그러고 한 것뿐인데 이거는 제가 선택해서 하는 게 네트워크 아닙니까? 군대랑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길인데 이것이 시스템이고 이것을 해야지만이 된다고 한다 그러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에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 0 0 0권 분권 2 0 0 0세트 완판 줌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쇄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처음에 아메이 할때 뭐 이렇게 할때 보면 또 동그랗게 앉아막 일본 스피치 중얼중얼 막 이렇게 하고 뭐 박수 치고 막그러니또다 일어나라고 그래서또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손을 막 잡아요 아주 닭살 놓치더라고요 저는 아 그게 제일 싫었어 진짜 그냥 막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제일 맞아야 뭐~ 아~ 뭐~ 아자아자 싱킹 빅파이팅 그때 우리 그룹 이름이 싱킹 빅이 었으니까 근데 그때 아주 닭살로 치고 그거만 안 해도 제가 일본 스피치는 그냥 하겠다 그랬는데 이랬던 사람이 그~ 삼 개월 지나고 5 개월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제일 싫어했던 거. 뭐, 아자아자, 뭐, 싱킹빅, 파이팅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그, 손잡고, 그것도. 아, <웃음> 나 그거 진짜 싫었는데, 나중에 4, 5개월 지나서 이렇게 그게 숙달이 되고,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는, 어떤 때 이제 뭐 사회자도 깜빡깜빡하고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자를 돌아,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까안 그러니까 하고 이러면은 제가, 제가 눈치가 워낙에 없는 사람이라, 근데 오늘은 왜안 해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그, 그,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화 시키는 것까지가 문제지, 그 다음서부터는, 뭐, 안 하면 이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석세스나 원데이 안 가면은 목욕 안한것 같고, 화장실 가서 밑안 닦은 것 같고, 왠지 죄 지은 것 같고, 막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나, 못 하시는 분이나, 저단 안에 그런, 그런 마음이 들면은 사업자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일본 스피치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게 된다고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유의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전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려서 오늘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거 배우, 배우기만 하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건 언제 어디서 하느냐, 그, 그거가 그 어, 어,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느냐. 예, 그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연습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하는 굿모닝 애프터 끝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애프터 미팅 할때 1분 스피치 그 자기소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 전직은 전직, 현직 뭐고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는 뭐고 그 다음에 애터미를 하면서 생긴 꿈 이렇게 얘기하고 아, 오늘 퇴근을 애터미는 소감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히, 그것까지 다 해서 2분을 넘지 않게, 뭐, 길어봐야 3분 넘지 않게, 소관까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여섯 명이 이렇게 서서, 어, 이렇게 서서 했을 때, 그게 뭐, 좌로 돌려 우러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먼저, 먼저, 이렇게 의사를 밝히는 분이, 예, 저, 어디서 사업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 사람이 스피치 하나 보다. 그러면 이제, 고단 그 주자들이, 고단 그 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게 팀워크입니다. 그럼 새로운 한 사람의 입장에서 와서는, 어, 어, 다 자기 소개들 하는가 보다. 그래 내가 새로 왔으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그러고, 어색해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그건 일종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었는데, 멀뚱멀뚱 보기만 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소리나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그게 팀워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 여러분들이 그때 일본 스피치 하는 거할 때, 그 사람은 안 듣는 척 하더라도 그게 제일 호기심이 많이 갑니다. 아우 그랬다는 얘기지. 그랬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굿모닝에부터 애프터 끝나고 애프터 미팅 애프터 미팅할 때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서 동그랗게 이렇게 서서 뭐그 장소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서 했느냐? 만약에 줌에서 했다 그러면 줌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자 화장실 갔다 오시고 5분 후에 애프터 미팅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고지를 하시면은 잠시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시작하면은 그때 어 저는 어, 소감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분 스피치 얘기하고 꼭 1분 스피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페이스가 있으면은 예 유페이스 소개가 있겠습니다 뭐저 하, 하신 말씀 있어요아이뭐 말씀하시기 좀 그러시면은 네 예, 다음 이렇게 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 화요일날 또 퇴근 후 회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본 미팅이 있다 그러면 그거예요 근데 원데이 있죠 석세스 세미나 있죠 그게 우리 네가지가주 네 미팅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아 어, 그러면 어, 장소는 어디에요 중으로 하실 땐줌그 다음에 오프라인 본사에서 어, 이렇게 참여해서 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얼마나 아 어, 요번에 그 석세스 세미나 때 저희 아자줌 멤버 중에 한 분이 초대가 있어갖고 한네 분이 같이 갔대요 네 분이 그뭐 이렇게 같은 그룹에서 이렇게 해서 네 분이 같이 갔답니다세 분인가 네 분인가 이렇게 갔대는데 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습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넓잖아요 거기 넓으니까 우리들만 그네명이 모여서 네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서 가지고 그래서 기둥 옆에 이렇게 서 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아무도 안하더래 이게 지금 우리 애텀의 현실입니다 저 잡은 고기 놔 준다고 그랬죠 그냥 완전 잡은 고기 그냥 그냥 다 풀어주는 격이에요 왜 거기 가서 그, 그, 그걸 그 같이 노력 봉사를 하고 그러, 그러, 그러셨답니까 그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무기를 갖다가 그때가 제일 저의찬스입니다 그때 얘기를 하, 하려고 지금 1본 스피치를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서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언제가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1본 어, 어, 스피치 아좀 전에 그 우리, 우리 쪽에서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메이하고 저희는 어떤 거겠지냐면, 아메이는 끝나고 나면은 좋은 자리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동그라미, 서클 미팅을 하라고 애프터 미팅을 하라고 서로 선점해서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보면은, 본회의장, 세미나장에서 끝나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 나와서 그 로비가 그렇게 넓지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세미나장 거기에서 다들 그룹별로 다 이렇게 모입니다.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글 해가지고, 안 하는 그룹이 없어요. 안 하는, 안 하는 대가 없다고요. 안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단아 같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그 그룹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한거 보면, 야, 저기는 한 대여섯 명 되는 거 보니까 저기는 오토세일즈 마스터 그룹이 되겠다. 아, 저기는 한1 0명 정도가 넘네. 어, 그러면 저기는 오토, 오토, 저기, 팀장 정도가 되겠네. 그게 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되면 어 에메랄드 그룹이 되는구나 아월500 받겠는데 어그 다음에 그게 한 50명에서 60명 규모가 되면은 거의 그 다이아몬드 육각 다이아몬드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신규 다 포함해서 그래서 아 이정도로 가면 저 저집은 저저 그룹은 어, 조만 안에 저 아, 저기 다이아몬드가 나오, 나오겠는데 생 한번 다이아몬드 가겠는데 50명 6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렇게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우리 고아자주에서 고 배운 사람 그분들만 딱 하고 유일하게 한 그룹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근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다 변하게 될 겁니다. 기왕에 변할 거면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그네 가지 미팅, 본 미팅이 있을 때, 회사에서 하는 미팅이 있을 때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오프라인에서 동그랗게 모여서 이렇게 서, 서서 할 수밖에 없는 자리는 서서 하고, 앉아서 할수 있는 자리라면 앉아서 이렇게 하고, 다 동글동글하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게끔 하면 돼요. 그럼 또한 번은 언제냐? 그때는 뭐냐면은, 제 책, 책대로 하면, 전 시간에 에터맨 아이, 성공의 8단계는 제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에터맨 아이, 그 다음에 에터맨 위. 위, 우리가 같이 하는 거는, 센터 미팅이라는 게 주에 한 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돼요. 월 화가 어, 본 미팅이 있죠. 그다음 목요일 날 원데이 있죠. 석세스는 금요일 날뭐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있죠.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좋은 수요일이 좋겠다. 아니면 토요일이 좋겠다. 아니면 뭐가 좋겠다. 뭐 이렇게 석세스 하는 날에 우리는 저기 우리 센터 미팅을 하자. 그리고 석세스 석세스 있는 날은 석세스에 다 참여를 하니까 그날은 그걸로 대체를 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센터 미팅이라는 거 센터 미팅이라는 그거를 할때그 우리 식수는 다 있지 않습니까 센터 미팅이 파트 3이에요 그러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오픈멘트 하고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주제 강의 있겠습니다 그럼 주제 강의 저한 분이 오늘은 자영사업에 대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끝내고 그 다음에 1분 스피치 할때 그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건 센터 미팅이고 센터에 소속된 분들끼리 그룹별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센터가 다 같이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1분 스피치를 갖다가 다는 못 하겠죠. 인원이 많으니까. 그중에 그러니까 그 러니까그손 먼저 드는 분들 또 그러고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면 은뭐저 아 어디서 사업하 그런 아무것도 없이 사회자가 자 지금부터 1분 스피치 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냥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저화곡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저저 저 대치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 저분이 스피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의 전직은 뭐고 저희 야, 지금 현재의 현직은 이거고 전업으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고 그때 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룹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일본 스피치가 조금 좀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좀 연습도 그때, 그때 조금 좀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곧 이어서 어설프나 마액션 파이브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 이건 또책 15분 읽으라고 그랬죠? 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5분씩, 그거를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아, 책 테이프, 아, 책, 아, VOD. 예, 본것 중에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본것 중에서, 이렇게 같이, 예,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은한번 공유하시죠. 그러고 얘기하면은, 또 어떤 분이, 예, 저, 화학동에서 살고 있는 누굽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 그러고,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많은 물건을 쓰셨죠? 그러니까, 그, 쓰는 거, 모든 거는, 아 100% 제품 애용. 영어로 얘기하면, 100% 애용. 브랜드 익스 체인지 라고 그래요 마트 체인지 우리는 마트 체인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정확한 그걸로 하면 브랜드 익스 체인지 예요 그러니까는 2080 치약을 쓰다가 애터미 애, 우리 치약으로 바꾸는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브랜드 익스 체인지 라고 하는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랬더 저는 이번에뭐 물티슈를 썼는데 아 얘기 듣던 대로 진짜 이게 도톰한 게아우쓰기가 너무나도 그냥 어, 조, 좋아서 고름대까지도첨부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도 그럼 물티슈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 뭐큰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아뭐더 어,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써봐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어우. 아 햇몸임 햇모임 하는거 보니까 어우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일주일 동안 다녔던 미팅 중에서 그 참가했던 미팅 중에서 뭐 했던거 보면 어우 저는 오, 요번 목요일 아, 저기 원, 원데이 세미나를 갔었는데 어 어쩌고 저쩌고 그거 그래서 그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고 액션 파이브 스피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주제 강의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15분 동안 5분 동안 모 다이아몬드께서 이렇게 그 자영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한번 워크숍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영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그 다음에 뭐 팀워크 사업이라고 하는데 팀워크도 과연 뭘까요? 주제, 주제를 주제 갖다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크의 개념과 네트워크의 기본 기본을 갖다가 조금 조금씩 이제 알아, 알아가는 알아 그겁니다. 근데 맨날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고 듣는 순간 까먹고 왜 우리가 나이가 조금 연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참여하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복제가 되는 겁니다. 나부터 복제가 안 되는데 제 파트너가 복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오토팜에서 10년 동안 그 국장을 하는 이런 아주 초유의 사태들이 여기저기서 거의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육센터인는데 교육이 없어요. 근데 왜 이름을 교육센터라고 졌냐고요? 그 필사나 한다고? 그 필사하면 팔만 아프지? 짜증만 나고 팔만 아프지? 그게 교육이 될것 같습니까? 100년 전그 우리 간도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하던 그런 짓을 아직도 지금도 하고 앉아있습니까? 그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센터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뭘 교육하느냐? 일본 스피치를 받은 거를 내가 또, 어, 류페이스한테 또 나도 하 일조로 가르쳐 주고. 그걸 주거니, 바꾸니, 주거니, 바꾸니 하면서 계속 그게 전통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내려갔을 때 그룹이 복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복제 성공을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성공하네요. 맨날 5년하고 10년 했는데 저기에서 잘 하다가 2년, 2년 동안에 하다가 흔적도 없이 다없어져 그냥 왜개 무너지는데 그 밑에까지 다 무너져버려. 어, 언제까지 언제까지 무너진 것도 또 복구하고 또 복구하고 언제까지 그러시려고 그러세요? 아니거든요. 그건 왜 무너졌냐면 복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제가. 생각이 각자 다 틀려. 그냥 앉아있을 때 졸고 있을 때는 그냥 뭐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맞지못해서 그렇게 있는 거지만 그냥 물만 나갔다 그러면 각자 생각들이 다 틀려. 그러니까 조금만 시 틀리고 조금만 좀안 맞으면 그냥 다 그냥 에이 나갈 거야. 그런 말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분이 없나. 그냥 왕창왕창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세월에 돈을 벌어요. 어느 하세월에 영금 수익이 됩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금 소득을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영금 소득은 복제가 안 되면 안 돼요. 복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어, 교육의 시작은 1분 스피치입니다. 1분 스피치, 그 다음에 이어져고 액션5 스피치는 뭐 액션5니까 5개씩이나 되니까 아유 그걸 어떻게 안 돼? 그런데 1분 스피치 해내면 은 액션5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언제 어디서 본 미팅이 끝나고 난 애프터 미팅 매번 있을 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센터에서 그런 거안 하면은 그 센터 무시해 버리세요 그 센터장은 그런 의사가 없어요 센터 피 6%에만 목숨 거는 사람이고 아직도 아무리 뭐 추가적인 제조치가 있고 그래도 아이고 설마 아니 뭐그리고 나는 병에 도덕실이라고 그러고 겸손할줄 몰라요 모르면은 아는 사람한테 에? 무릎 꿇고 배우고 진짜 그럴지는 못한 는황정 제가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생기는 것도 없이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고 이거 저 교본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거왜 그런지 아세요 5년 넘게 아미 5년 넘게 그냥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눈 감기 전에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도 그냥 원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교육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 센터라면 그 교육센터를 버리세요 그건 센터가 교육센터가 아니니까 그리고 버리면 어떡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자영사업이니까 여러분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거기서 삼삼하 뭐 모여서 하든. 추가조치 이렇게 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꾸만 뭐 부담을 주는 그거, 뭐, 자꾸만 뭐가라 그러고 뭐 하고 A4용지 또 그러고 뭐옛날 하던 그런 그거 으면은 그거 다 찍어 놓고 다 녹취해 놓고 계세요. 직소리도 못 합니다. 이제는. 이제 증거만 있으면은 직설이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임재가 떼니까 여러분들 독립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장격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팀을 여러분들의 팀만이라도 일본 스피치와 액션5 이 센터 미팅 요거를 갖다가 함으로 해서 여, 여러분들의 그 독립된 그룹 여러분들이 복제된 그룹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